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추골동맥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상위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 0 2 4합457 0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파열이 외래의 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서는 각 외상 기여도를 50% 20% 이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인이 운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한후 급가속하여 전방의 차량 두대를 연이어 충격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직접적인 두부 외상의 흔적이 없는 반면 기저질환으로 좌측, 추골 동맥, 방리성 뇌동맥류가 있었으며 이러한 뇌동맥류는 고혈압 및 순간적인 혈압상승 만으로도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료기록감정서와 의료자문회신서에 의하면 추골동매 박리성 동맥류가 정상운전 중 파열된 후 의식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출론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뇌 동맹류가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사고의 내용, 차량 파손의 정도로 보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타진한 의료자문소견서에 의하면 지접적인 두부 외상의 흔적은 진료기록이나 CT 소견에 보이지 않는데 사고 기여도는 20%로 추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